어, 실제로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저는 급식소 갈때 잠깐 줄설때 서너 걸음 앞꿈치러 서너 걸음 걸었고 국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아이들이 해보게 했던 것뿐이라고 선생님은 주장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작은 칠판에 붙인 호랑이 캐릭터였습니다 에 붙어 있는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가 있어요. 저 학년 특성상 캐릭터를 좋아하거든요. 인제 캐릭터 를 한쪽에 붙여놓고 마침 그 한쪽에 빨간색 노란색 조이 붙어 있어서 어, 축구 심판 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어, 저기 애들한테 영어 한답시고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 하면 애들도 따라 웃었고 어, 공책 안 가정의 친구들 레드 카드네 하면서인지 그 이름표 같은 것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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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 엄마는 교장 교무실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교장을 만나봤습니다. 그 어머님이 수업을 끝나,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교실 청소를 시키는 건 음. 새벌이다. 이렇게 교감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이것은 교육의 일환에도 있는 거다. 수업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가셨어요. 교감에게 항의한 후 현수 엄마는 다시 교실로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생년필 다른 아이가 떨어뜨렸는데 어, 실수로 밟았는데 그걸 담임이 사과시켰다고 그 이야기도 했고 또 받아쓰기를 왜 하냐, 받아쓰기를 왜 해가지고 아이를 창피를 주냐 그런 얘기를 하고 갔었어요. 제가 이제 정신적 충격으로 어, 119가 와서 어, 병원으로 실고 가고 내 혈관 막혀버리고 해가지고 어 2주 정도 학교를 못 나왔죠. 이후에는 교장이 직접 나서서 학부모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의 안에 아이가 를 받았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상담 실시해 주겠다.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도 우리 전문 가가 있으니까 상담 실시해 보겠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교체해 달라했어 교체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음. 보냈어요. 근데 협의를 하면 못기다려그날 그냥 교육청 가서 담임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부모는 관계기관에 담임과 학교에 관한 각종 민원을 20건 이상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담임은 교체됐고 선생님은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선생님. 학부모와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좀 어떻게 그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하셨으니까요. 그 신고를 한 거죠. 아이는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고. 어디가 아픈가요? 네, 아파요. 어, 스트레스 장애죠? 학부모 측이 보내온 아이의 진단서입니다. 이 일로 현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단서에 대해 교사 측 변호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4월 21일이거든요. 근데그 진단서가 발행된 날은 10월이에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과연 4월달의 그 행위와 10월달에 발행된 진단서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의문이고 현수 엄마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계세요? 네 2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이면 만으로 몇 살이야 해요? 만 7세겠죠 그렇죠 네. 그럼 레드가 의미하는 축구 게임에서도 레드는 나오시잖아요 다른 색깔도 많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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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아이의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급기야 학부모는 까치발로 아이를 걷게 했다는 건으로 선생님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생각도 못 했죠. 아니, 예쁜 호랑이 캐릭터가 나를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이름표 갖다 붙여서 정서적 학대라고 해서 진짜 이게 <웃음> 올바른 판단인가. 먼저 이해숙 선생님의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한 1차 수사 기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동학대로 판단한 근거가 궁금해서. 그 전수합동의결서, 의사진단서, 그다음에 교육청 자료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어요. 합동의견서는 뭔가요? 저희들이 자문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자문들자 다치단체에다가. 경찰이 판단 근거로 제시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회의 내용입니다. 레드카드 그림 옆에 아동이 이름을 붙이는 것은 낙인감을 부여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할수 있고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정서학대 판단함 정서학대로 판단함이라고 나오는데 그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도 이게 공개가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어서 저도 이제 이 사건을 하면서 이 아동학대 사건을 한2년 했는데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 와요 아. 이것도 이 단계까지 하죠 학대구나라고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죠 달리 일방적인 형식선에서 그 잡대를 대시면 그렇다면 검찰이 교사의 혐의를 인정한 근거는 무엇일까? 담당 검사 역시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결정위원회의 의견이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문하는 역할만 해요. 아 우리는 의리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걸 전달받은 검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 학대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뒤집냐 이런 입장이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회피하는 형국입니다. 실제 2010년부터 5년 동안 6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아동학대 교사 수가 2016년부터 급증해 최근 5년 사이 8000명이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원단체에서는 가이드북까지 제작해 아동학대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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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를 하는 동안 교사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보내온 제보 가운데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1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딸이 죽은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어렵다는 임용고시를 단번에 통과해 어머니를 기쁘게 했던 딸이었습니다. 바르고 법대로만 살던 딸이었기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딸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교사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던 딸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의 교감을 만나봤습니다. 교감은 학부모가 관계기관에 올린 민원으로 처음 사건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학부모는 전혀 막 선생님 말고는 예 아이디를 안 알려고 하고 계속 저기 쪽으로 전화 걸고 남북게 요청해 보지 말고 하고 어 공이 주는 거대은꾸고 신고 내용은 여러 건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스테이플러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합니다 코시티술 준비물로 들고 라고 했는데 이제 안 들고 나이들이 있잖아요 안들고는 친구들들에게 빌려주려고 이제 손절으라고 했는데 여러 친구가 이제 손절었는데 얘한테 뭔지 안 줬는데 얘가 뭐. 시... 어, 이런 식으로 조금 역설 비슷한 걸 했+ 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덮고서얘 이렇게 세워가지고 욕설을 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뭐, 뭐 복도 나가있더라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야단을 쳐서 수치심을 준 행위가 정서적 학대라는 학부모의 주장. 학대 혐의 중에는 반성문에 관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특히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선생님이 또 남겨가지고 뭐 반성문을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 솔직히 뭐 학부모님이 아동학대라고 주장을 하는데 학교에서 아닙니다. 어머니. 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뭐할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당시 학부모는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람은 학부모가 아니라 해당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을 신고한 교장을 찾아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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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순직 처리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업무상이 아이라 카더라고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집에오가 그랬으니까. 정말 이 일이 선생님 혼자 짊어져야 할 멍에였을까요? 올해로 교직 경력 20년 차 최윤정 선생님. 손발이 떨려 운전대를 잡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불안을 좀 눌러 주 진정제 같은 건데요. 지금 너장이돼 가지고 떨려서 먹었어요. 지금 그녀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선생님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총 6건의 고소 내용 가운데 하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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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아이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했어요. 너무 놀랐죠.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화가 나서 책상을 음. 어 책상을 정확히 기억하는 책상을 찼어요라든지 안을 던졌을 때 중에 그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다섯 건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선생님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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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통화를 하시려고 하셨던지 왜 그러시지 않았었을까요? 그렇해봐 그래? 이렇게 좀 비춰졌거든요. 맞아. 안 그래도 좋지 않안 감정이 있어요. 현재 학부모는 형사고소와 함께 수천만 원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인적같이 바라지가않은다 이제 저도 너무 지쳐가지고 인정같이 바라지 않으니까 너무 제가 그냥 조금 어머님 생각하시니 과연 나보다그말한번 지라도 그냥 해주라는 거죠. 전혀. 아 이걸 전부 다 인정하고 그랬 그래, 나는 아동 학대에서 그것이 아니고 그래 거기까지만 하셔도 다 그냥 취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써서 드릴 것 같아요 그 검찰에 검찰에 해주시고 거꾸로 생각하면 형사 고소를 한 사람한테 가서 제가 과했습니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처벌 을 받는 분는맞지 않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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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게 음. 학생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데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이 민원까지를 다 떠안게 가고 하는가 네. 이 시스템에 대한 질문인 거죠, 사실. 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남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담임선생님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미스러 사건으로 인해서 애들이 정말 방치 아닌 방치가 돼가지고 항상 선생님을 그리워했어요. 다른 애들. 아이들을... 그 스물 몇 명의 학생들은 다 피해를 봤다니까요.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피해자겠어요. 그 아이들이 가장 피해자지. 수사에 소송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선생님. 언제쯤 웃으며 아이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